l h t 야 유망주? 와 뭐냐? 와 진짜 유망주이셨네 <웃음> 와이 정도 되면 인정이지 와할카시세 얼마냐 와 5천억이야? 이야 <웃음> 와 미쳤다 슈퍼하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호날두지 음. 이게 오날두지. 브레메에다, 잠브로타에, 말디니랑 모스 블리트에다, 발락. 여기 쓰고. 와. 리온을메각까지 여기, 메시 말고, 네드베드 쓰세요. 차라리. LH 네드베드 하나. 거기다, 호돈. 호돈도 이거 팔카 어렵죠. 8카 메모리 아마 없을 텐데. 와. LH 단일의 끝판왕이네요, 진짜. 와. 발락에다 굴리트 팔카 있나요, 혹시? 와, 이건 뭐 10배네? 부담 가치가? 와. 레드베드가 나와요, 차라리. 음. 요럴 때는, 레드베드나, 아니면 차라리, 차붐. 차붐이나 네드베드 근데 차붐은 크로스랑 그게 안좋아서 너무 비싸 그래서 네드베드가 나으실거고 네드베드 아니면은 손흥민 LH팔카 근데 손흥민팔카 느낌보단 네드베드가 좀 나을거야 중골슈팅 슈퍼런 이런게 다음 영입은 굴리트팔카 와야 이런팀이면은 그냥 챌린저 그냥 가시겠는데 와 와 진짜 이거는 <웃음> 요거 나중에 그4 2랑 그렇게 있다 하셨는데 523으로 이팀 가는 것보다 요거는 4213 가보세요 아니면은 4231 4 2, 4, 2 가든지 그런 느낌으로 가보세요 차라리 갈 거면 만약에 4113 가실거면 제거 전술 복사하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라모스 라모스 좋긴한데 바란도 추천드릴게요 라모스도 있고 바란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란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호나우드를 공미로 호나우드 CF나 공미 하고 호날두 스트라이커 톱나요 제뷰 잘 사셨고 여기에다 네드베드 블리트 발락 이게 맞고 와 발락도 이거 와 중홀슈팅이 1 3 0까지나오는 거의 이거는 그냥 LN 발락 오카보다더 좋을 것 같은데 와 미쳤다 반데르사르 8카 그치 무조건 이제 700억짜리 와 미쳤다 이거 저가 MC 7카를 아니 MC 6카였다 6카도 괜찮았는데어 와. 이베스트보다는 딱딱하지. 그럴만하죠, 어. 체감은 단일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MC 단일팀 쓰다가 지금 첼시, 첼레알팀 쓰잖아요. 와. 두드려 맞아볼 수 있을까? 와. 이 팀으로 저가 두드려 맞지 않을까요? 드들거 팬다기 보단, 제가 두들러 맞을 것 같은데? 이걸로. 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내 아무리 때려도. 뭐이 팀으로 523을 간다는 거는, 진짜 양심이 없다. <웃음> 어, 그치. 그럴만해요. 아까 수비팀은 그럴만했어. 그래도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음. 미쳤다. 이게 진짜, LH의 끝판왕 아닐까. 음. 미쳤다. 이거요 이범룡보다 이범룡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범룡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신이에요 그냥 이거는 피파 서버 1위 1위 골퍼 음. 이범룡 따위에 비교하지 마세요 음. 스위퍼에 굴리트나 발락 넣는 거예요? 스위퍼에 발락? 와. 진짜 좀 미치긴 했다. 아, 보아탱이요? 가쁜 보? 보아탱이 어딨어요? 아, 메시를 빼고 보아탱.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523. 523. 523? 어. 아, 그냥 나도 이참에 523을 가볼까? 차라리 523이 괜찮을라나? 일단 팀은 미쳤다 어.